이사왜 상하... 여기야? 아, 맞다. 그때 그 PvP 해가지고 이거 돌려 돌리고 있었거든요. 근데 여기서 지쳐서 그냥 잤어. 내가. 오늘 기도원 두번 죽는 거야? 아, 오늘 기도 옮경 잡은 거 같은데, 뭔가 또 잡은 느낌적인 느낌이 들지만은 이걸 대 잡이라고 하나요? <목소리> 다들 안녕하십니까. 용과 같이? 발표회발표회는본 적이 없는데, 용과 같이 이것저것 나온다는 말은 들었어요. 저자 이제 PC판 나왔고, 용과 같이 팔뭐 개발한다고 하고, 그리고 외전으로 또 하나 나오고. 근데 저는 용과 같이를 안 해봤으니까 난. 요즘은 용과 같이 극이었나? 그게 좀 땡기긴 하더라고요. 어디든지 마지막으로 시스템 있다면서요. 진짜 어디서든 나오, 나오는지 한번 궁금해, 궁금하니까 또. 한글 패치? 아, 안 돼있어요. 이거 하냐고요? 아 모르겠어요. 땡기긴 하는데. <웃음> <웃음> 아니 내가 나는 이거 용과 같이 안 해봤으니까 이 캐릭터가 무슨 세안을 가지는 걸잘 모르니까 겉으로는 되게 유머러스한 캐릭터구나 생각을 했는데 하다 보면은 이 캐릭터 자체가 되게 뭔가 그 당신이란 남자는 택지 그런 말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잘 모르겠으나 아 제로 해야 돼요? 하려면은 이것도 한글화가안돼 있네 가도버 트릴러? 봤죠? 볼건다 봤어 앵간하면은 근데 나는 이번에 라그나로크안 하려고요 스팀 출시할 때 하려고 가도버할 시간이 없어 그리고 업적작 하려면은 스팀으로 해야 업적작 해야 함. 카오버드 스팀작 했는데 이거 2년이요 아이 뭐그 사이에 할 게임 더럽게 많은데 뭐그 사이에 또 푸름신작 나오겠죠 트레일러 나오거나 아니면 엘든닝 DLC 나오고 음 어차피 할 것도 많은데 뭐 거울을 보니 하염없이 못생겼고 늘 똑같은 못생김이고 좋았어 아주 일관성 있어서 좋아 그냥 내가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은 내가 그냥 게임을 열심히 사가 삼아... 왜 여기야 아 맞다 그때 그 하, pvp 해가지고 이거 돌려 돌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지쳐서 그냥 잤어 내 오늘 기도원 두번 죽는 거야 어, 어 뭐야 이번에 용과 같이 팔 나오니까 기, 귀신같이 팔 버전 키로 가져왔네 완성도 <웃음> 높은데 어이 이거 다음부터는 그냥 피변질 해야겠어 얘한테 좀 봐주면 안돼 얘는 열받네 진짜 아 이게 닿네 안되겠다 이거는 혼자 가도록 하, 하겠습니다 폼이 좀 살아계시는데? 아 오늘 좀 안되네 너무 오랜만에 들어와서 그런가 아니 그 사이사이에 다른 게임하고 오긴 했, 했었지 감다 잃었네 원래는 창으로 잡거든요 제가? 창이 아니라서 그런가 역시 진지하게 하니까 도이트? 어 그렇지 히트하면 죽는걸? 진짜 두렵다 여실이 보여주는 이것이 왕인 이유 어, 미있 n 원수는 가다 자, 68조차 이제 이제 시작하네. 아 드디어 본방송 시작합니다. 오프닝이 이렇게 길어 이거. 일본 게임 대상 엘든링이 먹었다고요? 말도 안 돼. 왜? 맞아야. <웃음> <웃음> 왜? 좀 오래 한 사람들은 음왜왜 먹었지 대상? 안 <웃음> 돼. 아, 솔직히 게임성만 보면은 성공한 건 맞지. 근데 이번 년도 고티는 누가 받을려나? 엘든링 공식만화? 아그 개그물? 왜그 <웃음> 좋은 <웃음> 그림체 가지고 왜 개그야? 그런데 개그만화 간 관계에 어쩔 수 없. 없는 것 같아. 이 세상을 거닐면서 버틸려면 미치지 않고서는 버틸 수 없거든. 솔직히 드래곤볼 소실발언 하겠습니다. 솔직히 요즘 드래곤볼 별로. 대체 머리 염색 얼마나 할 거야? 아 그러게? 그금은왜 북두신 거니 또? 야 이건 칠대 대제잖아. 대체 얼마나 바쁜가 이거? 근데 이걸 알고 있는 나도 참 밉다. 인터넷 좀 작작 봐야지 제 얘기를. 중요한 건 이걸 내가 다 안다는 거야. 아 짜증난다. 나는 그랬나간안 봤어. 남들이 보라고 할때안 보고. 그래서 명도안 가셨나? 아 저거는 안간게 아니고 못간 겁니다. 아 뭐야 야 패치였잖아 지크빌트가 아니었잖아 뭐야 패치였어? 석사기 받는 패치네 심지어 항상.. 항상 똑같으니까 바뀌지가 않아 너란 남자 항상 똑같은 남자 머리카락만큼이나 신뢰가지가.. 야말 진짜 심하네 너무했다 어 잠깐만 내가 왕이될 상인가? First video was like, yo, what the f? 음 이거. <웃음> 저거. 아, 보코노피코 최고의 애니메이션이죠. 심심한 삶의 삶의 활력소를 내립니다. 보코노피코 봤냐고요? 네, 봤죠. <웃음> 저거 시리즈물로 다 있습니다. 3편까지 있어요. 시리즈 나올 때마다 새로운 애들이 나오는데 죄다 남자야. 뭐 예초에 그런 그런 성인 애니메이션이었으니까. 내가 말했잖아, 난 지식의 저주에 갇혀 있다고. <웃음> 대부분 사고였다고. <웃음>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. 텔 유튜브 잘 보고 있습니다. 생방송도 유튜브만큼이나 깊고 어둡네요. <웃음> 감, 감사합니다. 웰드닝 DLC 왠지 내년 중순쯤? 아 재수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. 내년은 너무 느리잖아 <웃음> 마지막으로 그만해 근데 이거 관장님 이거 카운트 되나요? 이것도 관장님이긴 한데 아 버츄얼 관장님은 안 돼요? 아 오케이 알았어 어차피 아, 뭐저 시간에 안에는또갈수 있으니까 왕인 척하는 흉조 컷이라고? 너무하네 말 넘심 그저 사랑하고 싶었을 뿐인데 멜리나 <웃음> 이별, 이별 통보 해놓고 구질구질하게 매달리네 <웃음> 아 맞긴 한데 우리 좀 착하게 말하면 안돼 <웃음> 사실이긴 한데 반박을 못하겠다 야 일이 뭔가 그릇되니까 뭔가 안 되니까 오늘은 말레니아 가지 말고 오그님까지 갈까? 말레니아 가면 칼퇴 못할까봐요? 못, 못 할까 봐요. 단지 말레니아는 뭐랄까 글리치가 된다 해도 그냥 하기가 싫습니다 말레니아는 그냥 뭔가 더러워 항상 물샘 환경 나올 때마다 아. 얘또 시작이네 아직도 나는 물순환격 잘못 피하겠어? 아직까지도 좀 서먹서먹합니다 그 패턴 나올 때마다 말레니아랑 못짜리 그러면은 나는 말레니아 손 들어줄래 못짜리는선넘었지못짜리는 뭐랄까 뭔가 웃음이 나오는 보스입니다 못 하하하하 68회차는 몇 시간이나 하신 거예요? 나 대신 대답 좀 해줘요 스팀 정보 들어가서 나 몰라 솔직히 회차도 잘안 안 보고 시간도 안 봐요 나는 나몇 시간 했지? 669시간이요? 그렇대요 감사합니다 아니. 말하기 귀찮은 게 아니고 말하는 게 귀찮은 게 아니라 진짜 시간을 몰라요 내가 잘안 본다니까 솔직히 시간 두고 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이 게임 나온 지 반년 됐다고요? 야 아직 현역이네 열심히 해야 되네 사라이 목표가 그쯤은 돼야지 <웃음> 반년밖에 안 됐어? 더 열심히 해야겠네 알고 있지? 엘드닉? DLC 알겠지? 열심히 해야겠지? 반년인데 왜 DLC가 없냐고요? 아 그거? 대형 확장팩 나옵니다 이제. 이거는 시즌패스를 어찌할수 없는 그만큼 아주 큰 게임인 거죠 한한 3만원 3만원 중 제발 제발 우리의 미래를 보여주는 건가요? 이렇게 망할 거라고? 나한테는 생각이 메일을 하는 사람이 이상해지는 걸까? 이상한 사람이 메일을 하는 걸까? 아나좀 궁금하다 실바나스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? 또 어떻게 세탁기 돌렸어요? 아또 세탁했어? 역시 그녀가 젤라가야 또야! <웃음> 에이 설마 그런 뽕짝의 스토리가 어디있어 <웃음> 아 철권 8 철권 저거 8 트레일러 보고 야 확실히 철권은 날이 갈수록 엄청 좋아지는구나 느꼈어요 이것이 최신식 격투 게임이구나 해서 프로마 잘하자 우리도 얼리언 엔진 5 다크 소울 1 리마 이제 리메이크 가자 킹치만 프로문 충소인걸 비에고 나오니까 비에고 테마 가좋았어왜나롤 안하는 입장에서는 비에고는 로맨티스트라고 아 사람 좀학살할수 있지 <웃음> 선생님 나이게 소환해야 돼 이제 나가 그만해 나가 이제 나 소환해야 돼 사람 각리보다 많이 어렵나요. 많이까진 아닌데 어렵긴 합니다. 왜냐? 어가 패턴이 있거든요. 그건 바로 어가 패턴이 있기 때문에 어렵다. 그래도 어제한 스틸라이징에 있는 댕댕이보단 낫네. 스틸라이징의 댕댕이는 입에서 샷건을 쓰고 경직도 안 먹고 <웃음> 스틸라이징 입에 맞은, 맞았냐고요? 유튜브 영상 올라오는 거 보십시오. 아 맞다. 이거 하나 쓰면 되잖아. a yeah. 아 역시 장군님 아 그리고 팔에차라서 아픈 거는 맞긴 맞는데 제가 가볍게 입어서 다 아픈 것 뿐입니다 그렇다고 좋은 방어구로 낀다고 해서또안 아픈 것도 아니고 어차피 똑같이 아플 거 그냥 그냥 좀 이쁜 거좀 쓰고 이쁜 거 입으면서 죽는 게 낫지 아 오늘 기둥경 잡은 거 같은데 뭔가 또 잡은 느낌적인 느낌이 들지만은 이걸 대잡이라고 하나요 용왕? 아 그러게 아 맞다 용왕 가야지 기꺼이 용왕을 잡겠다는 사람이군 솔직히 여기 오는 게좀 귀찮지 않아요 다른 건 도와주겠는데 용왕까지 가는 게좀 귀찮아. 아 잠깐만. 아 실라실했어. 와 이걸 사네. 여기가 아닌가? 왜안 나오지? 아 방패예요? 아아 아, 방패였어? 이거 왜 방패야? 무기가 아님? 이거 왜? 이게 왜 방패야? 무기 아니었음 <웃음> 조커가 되니까 선동하는 것처럼 보이네 어웨이 어웨이 어웨이 어웨이 어웨이 빛이 당신을 태울 것입니다. 혼자 왔니? 혼자 왔어? 야, <웃음> <트루피를> <웃음> 함께 <되면 어울리게> <웃음> 아, 충당해야잖아 다시. 응? 음? 뭐야? 아, 딴딴하시네 느낌도 안 온다는 거죠 이거? I w h a t this is, but it's kind of hot. 이 페이지 넘어가겠지? 어, 이 페이지 넘어가 레벨업 한번할수 있다. 한이 회차에 한번 골로 하는 것은데 음? 이상하네. 내가 하는 마리카랑 좀 다른 것 같은데. 아내 바리에션이 이 너무 많아. 다른 사람 불러겠어. 안전하다고요? 보통 잔잔하긴 하죠. 야, 그러니까 잔잔하다고 하지 마십시오. 이런 거 튀어 나니까. 오내올 컬러 기술들 보여줄 때가 온것육 회차 겨우 는데 회차 너무 두렵습니다. 팁좀 주세요, 펠리안 맞는 게 팁입니다. 맞지 마세요. 진짜안 맞아야 살아. 네 해보니까 알겠더라고. 근데 신성한 엘든링에서 왜꼴 엔딩을 보여 주는 거죠? 야, <웃음> 야. 이거 엘든링 엔딩 더 씌우는 거 같잖아. <웃음>